뒀는데. 아 네, 여기 또버터링 어디 갔지? 아, 이거 소프트건데. 되게 부드러운 건데, 이거. 아우 징하다 진짜. 어우 아, 징하다 아, 아무튼 오늘 공사장에 첫 출근인데 아직 반반장님 안 오셨나? 아, 인사 연습이나 하고 있어야겠다. 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하겠습니다. 열심하겠습니아 아, 이런 마음 가지 네. 네. 일하러 오신 분 열심하겠습니다. 어? 저도 일하러 왔어요. 열심하겠습니다. 아그 허리 굽는다고 바질모니고 왔네. 아, 네. 제복 바람으로 왔어요. 아이 네. 아, 공사장에 쓰레기를 신고 와요. 그허이오느라고아이것도 어이. 굉장히 한판, 예, 네. 알곡 양말을 접해보는 <웃음> 사람, <사람으로>. 급하게. 예, 네. <웃음> 여기, 저, 여 패션이 몰라요? 예. 네. 아무튼, <웃음> 아, 주머니가못 부르네요. 예. 네. <웃음> 주머니가 <웃음> 여기쯤에 있는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좀 <웃기고> 있잖아, <웃음> 주머니, 여기 소름 좀 부딪히는 사람, 그냥. 주머니가 여기쯤에 있어. 아이스한 사람 아니에요. 아이스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냥 급하게 아이소. 온 거예요. 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예. 네. 아무튼, 예. 네. 관장이많았어요 예, 알았어요. 왜요? <웃음> <웃음> 네, <알았어요>. 관장요 <웃음> 어, 신선님 자꾸 극적으로 가요. 어, 저거, 예. 옆에서 보면 보이거 아니죠? 아무들 반장님 알았다고요? 예. 예. 어, 부대에서 등을 보이는 사람이 처음이에요. 예. 네. 그러면, 예. 네. 우리 반장님 엄청 무섭대요? 어, 네. 반장님 <웃음> 진짜 무섭대요. 예, 예. 그래서 얼굴만 봐도 무서운데, 어. 지금 알았으니까 우리 일단 우리끼리 좀해 줍시다. 어, 좋아요. 저 통성명 할게요. 예, 예, 예. 저 이름이 좀 특이해요. 이름이? 예. 예. 저는, 진짜. 진.짜. 반갑습니다. 아 이름이 진짜? 예. 난이름좀특이한데 뭔데요? 안.돼. <웃음> 네? 이름이? 안.돼. 안돼? 예. 난 진짜. 진짜. 어? 안돼.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예. 예. 진영니다 네. 예. 예. 아, 너무 무서운데. 예. <웃음> 어, 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뭐 이렇게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예. 예. 내가 스티브 잡술에서 책을 읽은 지원십년내 어... 아이티를 입고 아... 다녀요 지금 어... 지금 공사장 소장으로 됐지 예, 예. 어머니 어, 좋다 그렇지 예. 아무튼 우리 공사가 굉장히 많이 흘려있어 예. 그러니까 오늘 빨리빨리 좀 진행을 부탁 말씀드리고 예. 일 끝나면 돈 받아야 될거 아니야 예. 내돈 주는 게또 깔끔한 사람이야 예. 어? 그러니까 돈줄때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항상 이름을 적어요 예. 예, 예. 깔끔하지 예. 그러니까 온 예. 그러니까 목소리 그래 이 사람부터 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뭐. 불러주세요 어. 안 돼요 아 이름 불러가게 <웃음> 안 돼! 한 번만 좀볼게고잘적으세안 돼! 돈안 받을거야? 안, 받을 거야? 안 그냥, 그럼 이름 불러 안 돼! 아니 공사 밀려있다니까 빨리 이름 불러 라고안 돼! 너 혹시 사고 쳤어? 아니요 수배자야? 아니요 경과자야? 아니요 아, 그럼 이름 불러줘 안 돼! 아니 장난하지마 이름 불러라고 죽게 안 돼! 너왜 외국사랑이지? 아 한국말 못알아 What's your name? My name is... Yes? No <웃음> Yes? No 미친놈이네 예. 네! 네? 돈 받을거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름 불러줄거지 예. 네? 네. 그럼 이름을 불러주세요 진짜요? 예. 네. 이름이요? 진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니까, 예. 그 돈주라고 이름 적는다 했잖아. 예, 예. 그치? 예. 진짜 이름을 말해야지. 저, 저 알고 계시면서? <웃음> 내가? 아, 예. 어, 그럼 잠깐만. 예. 어, 어, 그, 당신이 집을 나갈 때엄마 당신한테 뭐라고 그래? 진짜 나가니? <웃음> 어, 어, 그래. 예. 그럴 수 있지. 그럼 동네 사람이 당신 엄마를 무슨 엄마라고 불러. 그래? 진짜 엄마다! 엄마지, 엄마가 진짜엄마지 가짜엄마야? 가짜엄마라고도 그래요 왜? 동생이 가짜거든요 동생이 가짜엄마 기 <웃음> 엄마가 진짜인데 <웃음> 엄마가 진짜가 <웃음> 지고 내가 진짜지 이런 사람들 진짜엄마! 이러면서 아, 그래 나랑 있으면 진짜엄마! 어. 동생이랑 있으면 가짜엄마! 아니 그래. 난 동생이랑 같이 있으면 진짜 가짜엄마! 이렇게 하생 가던가 그리고 나랑 동생은 버리고 믿면 <웃음> 엄마가 저 진짜야 가짜야? 진짜가 <웃음> <십자가> 나타난다 <웃음> 가짜 늦게 오네 말 가짜가 먼저 왔네. 진짜 먼저인가? 이렇게 엄마가 <웃음> 자식 보고 진짜가 나타났다고 그랬다고. 예? 둘다돈안받는 거야? 받아야죠. 답답한 네. 사람들아. 아니 여기다 둘의 이름을 적는다고 했잖아. 예, 예. 여기다 둘의 이름을 적어야 둘이 이한걸 내가 진짜 주지. 아이 돈이라면 진짜 줘? 진짜 준다고 돈을! 너왜 진짜 다 <웃음> 줘? 진짜 안 줘? 왜 홀로 진짜 안 눌러줘? 개 홀로 는데 이거 이름부터 할게요. 열심 네. 하겠습니다. 어우, 가잘못했습니까잘해 예. 어? 좋은 거요? 아 저거 싹자빠졌네 저거 싹자빠졌네 아이 내가 갔다 올게 가짜를 써서 그래 잠깐만 아, 있어라제 동생이 몰래 일하러 왔다 본데? 아무튼 단장님왜 운이 좀안적는거예요 그니까요 러 되게 무섭게 생겨가지고 떨려 아우 늦었습니다 아우 어, 늦었습니다 어, 어, 어, 어, 아우 늦었습니다 왜 남자예요 쟤? 아저 남자입니다 남자입 누구예요? 일자리가 무조건 다 그래가지고 도와드리러 왔는데 조심합시다 아우 씨저왜 이렇게 있습니다저 이름이 됐어라 고해요 됐어? 네, 됐어? 됐어. 난 진짜, 아, 취, 이름이 진짜예 됐어. 됐어. 됐어. 반가워요. 어, 진짜 반가워요. 예, 예. 반가워요. 뭐가요? 제가. 아, 이름이 안 돼.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싹 잡아줬어요, 씨. 단장 있어가지고, 어, 아니, 지금, 아 예. 아, 그 일도 안 들어오신다는 분니까 예. 아, 그, 우리 저기, 대표님은 친분이 있으시다고. 아유, 아니요. 어, 아, 공사 밀려있으니까. 예. 아 친분이 있어도 드릴 건데 드리니까. 당연하죠. 예, 예. 정 말고 이름 불러줘요. 됐어요. 괜찮아요? 됐어요. 됐어요? <웃음> <웃음> 그럼 불러주세요. 됐어요! 정말 됐어요? 무엇을 할까요? 어 그럼 여기 못이나 막아줘요. 아니 못이 예, 알겠습니다. 가정이. 네, 네, 어 이거 어제 할까요? 됐어! 하지마! <웃음> 이거 왜안 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빨리 못을 막아야 돼! 늦었어! 네. 얘 어디갔어? <웃음> 너 왜? 가 못을 왜 막아! 빨리 못 박으라고 해요. <웃음> 후가! 사장님이? 또뭐 할까요? 그까정리해드게요 당신 모습 봐갖아가요 당신 바닥 쓸어? 당신 이거 옮겨 옮겨요? 시키는 거말래 아이 어, 바닥 깨끗한데 이거 안쓰러되겠데 안돼 쓸어 바... 진짜 빨리 모습 아야 <웃음> 된다니까 진짜 아이고이거 우리한테 쓸고 있어 아, 쓸래요? 뭐가? 안 되겠네 아, 이... 야너왜또하봐요아 이거, 아, 이거 방금하며 뭔가바닥겠네 됐어 나가 안녕히 계세요 진짜 왜받 안돼 이리 와! 너무 갔요 진짜 왜 그래! 나가만 있었어요! 이 진짜 씨 가만히 있어보세요! 아이씨... 아 혈압이... 아현압당신부 이거 그요에 여기 페이블에 싹다 벗겨야돼요 아 이거요? 에이. 아 근데 이거 세건데 벗겨요? 그럼 진짜 벗겨야지아씨 아, 진짜? <웃음> 야, 대박... 아외밖에안아는데 <목소리가> 진짜로 뱉게 하네. 정말 치일이래요 아니, 아니, 근데 잘안먹기지는데요 어허, 안 돼도 싹다 벗겨야 된다. 싹다 벗겨면요? 나는 왜싹겨요 아, 어. 아유, 상 입었으니까 됐지. 싹벗 이게, <웃음> 이거 진짜 이 <기분이> 좋은 <웃음> 그냥 마무리 하실 거예요. 그래 마무리하자. 그리고 똑바로 천년 십팔 년 방식으로 아주 신선하게 마무리하자. 공사하는 일은 핫! 들어, 들힘 들어, 들어. 해, 해, 해.